옛날 옛날에 귀가 큰 임금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귀를 돌돌 말아 보자기로 꽁꽁 감았죠. 그리고 속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자가 자라. 제발 자가 자라. 임금님은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보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임금님의 비밀을 몰랐지요. 임금님의 귀는 조금씩 자라더니 결국 당나귀 귀만큼 커졌어요. 어찌할꼬 끙끙 고민을 하던 임금님이 하루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옳거니큰 왕관을 써서 귀를 가리면 감쪽같을 거야. 임금님은 몰래 모자 장수를 불렀어요. 내 길을 가릴 커다란 왕관을 구해오너라.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모자 장수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왕관을 구해왔어요. 하하하! 귀가 보이지 않는구나! 왕관을 쓴 임금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모자 장수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죠. 모자 장수는 입이 근질근질 했어요 임금님기는 임금님기는 임금님기는 하지만 더 말할 수가 없었죠 임금님기는 임금 모자 장수는 너무 답답했어요 어휴 못 참겠다 모자 장수는 참다 참다 못하고 대나무숲을 찾아가 크게 외쳤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당나귀. 얼마 뒤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대나무 숲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하던데 마침내 소문이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지요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려라 대나무는 아무리 베어도 금세 자랐어요 소리는 더욱더 멀리 퍼졌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아무리 숨겨도 감출 수 없다는 걸요. 임금님은 큰왕관을 벗으며 말했어요. 나의 큰 귀로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듣겠노라. 백성들은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나귀귀 임금님 만세. 그뒤 임금님은 백성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어진 임금이 되었답니다.